유심을 제공받을 때는 요렇게 사진을 한 번씩 찍어요. 여기야? 그렇죠. 어 여기겠네. 위에 3층 아니면 4층이에요? 집단. 자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 오셔서. 오른편으로 돌면 저기 AIS 매장이 있어요 AIS, 저희는 AIS 유심티를 구매할 거고 30일 무제한 250파트 짜리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도셔도 되고 왼쪽으로 도셔도 돼요 보이시죠? AIS 매장 여기서 유심칩을 구매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자, 물도 서비스로 하나씩 줍니다. 1인당 하나씩. 네, 아주 좋아요. 우리는 지금 서비스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자, 기다리는 동안, 자, 와이프들은 하나씩.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빠르고. 자,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거 해도 되는맨 하단에 있는 거 31절 250분. 음. 음. 자, 이거를 저희는 구매를 할 거예요. 다른 거뭐 기간 연장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한 달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장을 구매를 할 거고요. 이렇게 금액이랑 중심 장수를 얘기를 해주면 패스코드를 분들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직원분이 알아서 설치해 를 주십니다. 자 유심을 제공받을 때는 이렇게 사진을 한 번씩 찍어요. 동일하게 동일 인물이 맞는지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고 유심을 등록을 해 줍니다 자, 기존 유심은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이거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웃음>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두개 해서 5 0 0 바트 결제를 했습니다. <웃음> 신발 신발자 yeah, 받았습니다.